안녕하십니까. 강서구 청장 김태호입니다. 오늘, 어, 20년, 20년을 바라보고, 중장기 계획을 여러분께 알리면서 함께 어, 이 사항들을 나누고, 발전을 위해서 토론도 하고, 어,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이것이 완결된 그런 계획이 아니고, 어, 앞으로 채워나갈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,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, 앞으로 더욱 완벽한 강서구 발전 계획을 위해서 이 자리가 앞으로 이 강서구 발전에 있어서 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향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집중하고 노력을 할때 우리 강서구는 어느 구보다 더 발전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여러분 우리 강서구는 항상 열려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여러가지 다양한 시간에서 강서구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수용하고 어 좋은 의견은 즉각 집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오늘 정말 좋은 유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.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